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핵핵핵핵핵핵핵핵 밑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배틀그라운드의 최대 문제점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 유저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만 가는 핵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핵들은 브랜든 그린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99%가 중국산이며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상위 mmr로 갈수록 그야말로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개판같은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게 현 배틀그라운드의 실태인데 하지만 아시아와 한본 서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핵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는 비단 아시아 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최대 문제인 핵 아주 그냥 요즘 커뮤니티들을 보면 빽 저거 핵이야! 하는 핵무새들과 흠에이미 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적은 핵이군요 하는 핵물리에 인민재판 등등 핵 때문에 아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핵전쟁 이후에 포스트아포칼립스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저번에 올린 영상처럼 핵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상대적으로 핵이 적은 카카오 서버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카카오 서버조차 갈수 없는 해외 유저들은 핵을 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자 노트의 댓글들에는 이와 같은 댓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리전 락 차이나 중국 지역을 잠궈라 이게 일시적인 댓글들이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스팀 배틀그라운드 개발자 노트에 들어가보세요. 이와 같은 댓글들이 판을 치고 있을 겁니다. 리전 락 차이나 정말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리더 보드들은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핵쟁이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도 트위치 스트리머인 가브리엘이 너무 화가 나서 전적을 검색한 결과 배틀그라운드 북미 최상위 20위권 중에서 본인 가브리엘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핵 사용자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위 유저들이 대부분 핵이란건 개발자들도 충분히 알만한 상황일 텐데 이는 대처를 안하고 있는 건지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안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뭐냐 옆동네 시계방에서도 핵 때문에 골머리를 한창 앓고 있었던 전례가 있었죠. 그럼에도 상위권을 핵이 꽉꽉 치우고 있는데도 밴이 전혀 안되고 있고 당당하게 리더보드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음... 일처리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핵들이 이렇게 범람하게 된 원인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개발력의 문제죠. 일단 먼저 중국인들이 현재 배틀그라운드에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게임에 많이 서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MORPG들을 생각하면 일단 오토짱깨라고 불리는 것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와우뿐만 아니라 각종 MMORPG들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게 오토짱깨들입니다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게임 내부의 제어를 벌어 현금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 아이템들의 물가가 비싼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인들에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스팀지갑에 있는 돈은 공식적으로 현금화를 시킬순 없지만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또한 배틀그라운드의 클라이언트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핵이 남발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리드 디렉터인 브랜든 그린은 IGC 인벤게임 컨퍼런스에서 개발진이 엔진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여 꼼수로 해결한 부분들이 많으며 기초적인 코딩 공사에서부터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최적화 문제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못한다고 할수 있죠. 최적화가 이런데 클라이언트 보안은 어떨까요? <웃음> 실제로도 배틀그라운드의 클라이언트는 컴맹이라도 20분이면 쉽게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보안이 허술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중국에서는 텐센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공식 에드온이 있는데 몇몇 초보 유저들은 이에드온이 기본 기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중국 내온 PC방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에드온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에드온이 지원하는 기능은 옵션 비교, 필터 기능, 클라이언트 래킹에서 만든 무기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전적 조회 출혈 색상 변경, 게임 최적화, 생존자 확인 창, 아이템 스폰 스팟 확인 등등 직접적으로 게임에 핵처럼 관여하는 시스템들은 아니지만 게임의 형평성을 방해하는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괜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불법인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에임핵, sep, 스피드핵, 자기장핵 등등 수많은 핵들은 거의 다 중국발 핵들인 것만 생각해봐도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난 이야기도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핵 제재가 뜸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가 핵을 막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익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핵을 사용하여 배틀그라운드에서 정지를 당한 계정은 환불을 진행하여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게임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점은 정식 출시를 함에 따라서 VAC 밴을 도입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밴을 당하면 환불이고 뭐고 할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핵을 어느 정도 풀어놓고 핵에 대한 정지 처분만 내리게 된다면 해당 유저들은 그냥 게임을 다시 구입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만 해도 월에 억 단위로 벌수 있다는 이론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는 이미 신규로 유입되는 유저에 의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꿀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개발력의 문제이고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 도덕성의 문제가 되겠죠. 리전 럭차이나 정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인들이 중국인들의 만행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미 저작권 의식은 요단강 너머로 던져버린 중국인들에겐 자신들이 무슨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물론 여태까지 배틀그라운드 유저의 반절가량은 중국인이기 때문인지 개발자 측에서도 섣불리 중국인들을 잠궈버리는 건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여태껏 중국 지역락을 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결단이 필요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리전 드 차이너